사랑에 빠진 남자 리드 심어 김정민. 숨겨진 사랑. 지금. 가지 남성 가수는 아직도 신임했다. 황미나의 남자 사랑. 꽤풍미의 영화가 방송될 때 남성 가수의 중심에 있는 사랑이 시작됩니다. 김진민은 물론 다른 많은 남자. 들도 황미나 같은 여자를 사랑할 수밖에 없었다. 멋진 여자, 그 아름다움으로 만든 김중민은 사랑에 빠진다. 항. 미나는 김정민의 상냥함에 대해 매우 놀랐다. 사랑의 풍. 미의 영화는 또한 한국 연예계에서 가장 로맨틱한 커플. 대문입니다. 그들의 사랑은 한국의 엔터테인먼트 산업에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브로드캐스트 이후 두 개의 데이트. 사이트가 하스팟에끌어당겨 위아래로 올라갔습니다. 민아 씨는 방송이 끝나자 김정민 씨와 사진을 찍어 황민아 씨와 남편을 하루 동안 돌봐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그들의 뜨거운 사랑으로 그들은 영화에서는 기한다는 사실을 잊어버렸고 우연히 러블 테이스트 이 드라마를 높은 수준으로 밀었습니다. 한국 TV에 뜨거운 소식은 연인과의 만남의 순간이기도 합니다. 김종민은 황. 미나에게 사람들은 사계절 내내 볼수 있는 것 같아. 아직 그 일을 하지 않았으니 좀더 만나고 싶다. 내가 절기를 만날까요? 황미야. 황미나는 나는 동의한다고 대답하면서 낭만적인 분위기를 줘. 성핵다 김정민 대시 황미나 부부의 사랑의 시간은 1년. 더 연장됐다. 두 사람의 미래에 많은 관심이 쏠릴 것. 입니다. 김정민은 나는 솔직히 결혼한다면 나는 지금. 아이를 갖고 싶다고 말했다. 내가 한번 태어났다면 해보고 싶다. 황미나와 함께 살고 죽음을 사랑하라. 블랙하트 김정민도 돈을 벌었다. 오늘부터 오늘이다. 그녀. 는 기쁨으로 대답하고 김정민과 황미나가 낭만적 인관. 개를 시작했다고 발표했다. 김정민은 황미나에게 사람들. 은 사계절 내내 볼수 있는 것 같아 아직 그 일을 하지. 알았으니 좀더 만나고 싶다. 내가 절기를 만날까요? 황미야, 황미나는 나는 동의한다. 고 대답하면서 낭만적인 분위기를 조성했다. 테이스트 오브 러브는 낭만적인 리얼리티 쇼로 단 하나. 개별이 예, 이상적인 유형과 맹인 데이트와 사랑을 추구합니. 다 프로덕션 팀은 영화 대본이 없는 프로그램을 도입했으. 며 공연자는 하루 코스를 지시하고 실제 감정을 방문했 습니다 반면에 사랑에 맞은 한 남자의 별이 사랑과 이상적인 사랑을 방문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서면 대본이나 데이트 코스 없이 출연자가 준비한 데이트와 데이트를 보. 여줍니다. 가수 김정민은 유재석과 이영재를 능가하는 엔터. 테인먼트 아나운서 브랜드에서 1위를 차지했다. 김종민. 브랜드의 링크 분석은 사랑, 친절, 감정이 매우 높고 화미나, 사랑, 신지에 대한 분석이 높은 기 워드를 분석했다 두 배우의 낭만적인 감정으로 인해 티 부의 분위기가 따뜻해지며 사랑의 향기 드라마에 비었니? 소스는 한국의 엔터테인먼트 산업에 영향을 미칩니다 즐거. 우은 언제나 끝나고 김정민과 황민아도 마찬가지다. 김종 민은 황미나와의 행복한 날들에 지쳤다. 연애에 맡긴 종. 민 황미나 커플이 위기를 맞았다. 김종민 황미나 가시. 영일 연애 계약 종료를 앞두고 또한 번의 고비를 꼈. 은것 황미나와의 여행 후 마음이 복잡했던 김종민은 이 영년지기 절친이자 낚시의 메이트인 천명훈과 낚시에 나섰 던 상황 이 자리에서 김종민은 천명훈에게 방송 후현 실과 프로그램 사이에서 겪는 혼란을 털어놓으면서도 환미나가 최근 자신의 머릿속을 온통 채우고 있다고 각별한 애정을 드러냈다 이에 반해 김종민에 대한 마음이 커져 버린 황미나는 친구에게 속상했던 답답한 속내를 덜어놓던 끝에 결국 오빠는 나를 좋아하지 않아라며 혼자 결론을 내버렸다. 그러나 실제로 김종민은 황미나에 대해 한 감정이 싹트고 있지만 공개 연애로 인해 황민나가 짊어질 꼬리표가 걱정됐던 것 서로에 대한 오해로 거리감이 생긴 두 사람의 모습이 스튜디오의 안타까움을 자야 냈다 그러면서도 두 사람은 어색해진 분위기를 풀어내기. 위한 노력을 이어갔다. 낚시터를 방문했던 황민나는 김종. 민에게 먼저 장난을 쳤고 김종민은 춥게 입고 온황미 나를 위해 패딩과 따뜻한 차를 구해오는 정성을 기울였다. 더욱이 김종민은 지난번 생일상에 대한 답례로 오늘 은 내가 다해줄게라며 보양 닭백숙을 끓여줬던 것. 함께 식사를 하던 중 황미나는 김종민이 생일상을 받은 후보였던 반응에 서운했던 속내를 진솔하게 전했고 이배 김종민은 그렇게 생각할 줄 몰랐다며 너를 안 좋아해서가 아니다. 진짜 좋다. 며 오해를 풀기 위해 대. 화를 이어갔다. 이를 지켜보던 mc 최화정과 박나래는 투머치와 무뚝뚝뚝 중에 투머치가 낫다. 내가 사랑다. 는 느낌이 와서라며 황미나의 마음에 무한 공감했다 그. <러나>, 러나 솔직한 대화로 두 사람 사이에 다시 훈훈한 기운이. 감돌던 순간 황미나가 백일 계약이 끝났으니요. 미는 어떻게 되는 거냐? 라고 질문을 던지자 김종민이 예상치 못한 답을 남긴 채 서둘려 자리를 뜨려는 모습으로 모두를 경악하게 했다. 과연 김종민의 답변은 무엇이? 어쓸지 오해가 풀려가는 타이밍에 또다시 갈등을 맞게 된종민아 커플은 위기를 극복해 나갈 수 있을지 궁금증 을 증폭시키고 있다 김정민은 피곤함을 감추지 않고 여전 이 황미나와 진지한 사랑을 나누고 싶어 한다. 시도는 계속했을 것이라고 질문 공세를 이어가자. 김종민은 맞다. 무어 며칠이라고 말을 얼버무려 웃음을 유발했다. 그러면서 이제는 결혼을 전제로 생각하게 되니까 부 담스럽다며 첫 만남부터 결혼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 솔직한 심경을 전했다 실제 연애처럼 달달한 김종민과 황미나 커플의 달달함에 시청자들이 설레고 있다. 시청자 들은 두 사람의 진짜 연애를 응원하면서 단지 방송을 위해 한 연출이 아니길 바라는 모습이다.